안녕하세요. 리선드디오강제라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윤빈입니다. 아, 하루 한장챌린지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. 자,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를 보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보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이런 사진을 보정할 때에는 이런 식의 팁이 사용되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정하는 거 보여드려봐야 뭐뭔 소용이 있겠습니까?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보정할 텐데 여러분들은. 자, 제가 생각한 이 사진의 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우선 이런 사진을 맨 처음에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피부톤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색온도를 틀었다거나 그렇게 찍은게 아니라 이공간의 천장에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 천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온도로 어느정도 맞출 수 있기는 한데 굳이 이거를 맞추는데 힘을 쏟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색깔 그대로 아니면 혹은 뭐 컨트라스트를 더 해준다던가 밝기 같은 거를 어느정도 조절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얼굴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을 맞추는 방법은 그냥 리퀴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역 C자형으로 이렇게 휘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턱을 약간 여유가 있게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포킹 마스크를 빠져나와서 어, 꼭 핸마스크로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, 정확히 나는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서 지금 고개가 약간 틀어진 상태입니다 완전 정면은 아니에요 살짝 틀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라인에 맞춰서 그럼 굳이 힘들게 리퀴파이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턱 라인을 맞출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역시나 목까지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목을 같이 잡고 오시는 게 좋아요. 굳이 턱만 잡고 오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중에 목은 이렇게 지워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턱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. 이런 부분은 도장.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턱 모양을 휘지 않은 것처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아, 이게 이 부분은 잘 안되네요. 아 이렇게 되구나 어쩐지 그렇지 한 방에 돼야지 깜짝 놀랐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뒤에 저는 이 사진을 촬영할 때 소프트 필터를 썼어요 블랙 프로 미스트 8분의 1을 썼습니다 원래는 제가 4분의 1을 썼었는데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세요 지금 8분의 1도 여기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이정도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8분의 1을 쓰느냐 4분의 1 효과가 더 큰데 너무 커요 너무 큰게 문제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옆면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는 막혀있죠 막혀있는데 위에도 빛이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파, 하얀 빛이 이런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냥 이렇게 일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 상황이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8분의 1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한 거는 세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확산시키고자 하는 빛을 뭐 따로따로 잡으셔도 상관없고 셀렉트에 컬러 레인지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이 밝은 거죠 클릭을 해줍니다 뭐이 부분도 살리고 싶으면 그냥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뭐 반사가 된거죠 여기 무슨 판기인데뭐 반사를 살리셔도 되고 안살리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나는 여기까지도 살리고 싶고 밑에는 뭐,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잡히죠 이걸 가지고 그냥 해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들이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더를 잡아줍니다 뭐 10에서 30 자기 마음이죠 이제 사진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J 그리고 이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밝아지죠 근데 퍼지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 들어가셔서 적당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라이트를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네. 차라리 이런 식으로 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보정을 한다고 해 봐야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여기 비대칭 맞추고 옷 이런 데 집어넣고 뭐 몸매 리퀴하고 뭐색 같은 거 작업을 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팁을 알려 드려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좀더 응용을 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답글로 달아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,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피부를 맞춰서 뭐 이거를 아 이건 난 색깔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이걸 해봐야 앞에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억지로 억지로 맞출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뒷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앞에 사람만 잡아서 맞추게 되면 뒤에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진을 작업하실 때는 굳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 차라리 그냥 이 분위기를 살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